옷은 바이너리원에서 12,200원에 구매한 플리츠 롱 스커트입니다 펼쳐보니까 생각보다 길이가 짧네요 아, 그리고 이거 속치마 속치마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치마 길이좀 비침도 있을 것 같은데 어, 그러면 이제 안에 속치마만 음. 보이는 것 같아요 좀, 좀 야하네요 그리고 검정색 속바지 입으면 이거는 보일 것 같아요 속바지도 잘 입어야겠네요 흰색으로? 살색도 괜찮고? 찰색이 야왕잖아요 찰색 누가 열어서 보살고 이렇게 찰색이 <웃음> <학생이> 왜 하냐고? <웃음> <아이고? 웃음> 이상한 상황이네 <성함이 웃음> <웃음> 두번째 옷으로 넘어갈까요? 두번째 옷은 예삐모드에서 16,000원에 구매한 루즈펜 니트입니다 펼쳐볼까요? 어때요? 쇼핑몰에서 본건 이색? 이런 색감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좀더 밝은? 이건 약간 고구마 느낌 나네요? 자색 고구마 느낌 음. 그리고 이거 봐야 알겠지만 좀 부해볼 어. 수는 있을 것같아세 번째 옷은 하핑에서 1 3 8 0 0원에 구매한 사선 라인 모직 미니스커트입니다 음. 옷을 보면 꽤 부드럽죠? 두껍고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좀더 추워지면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울 것 같고 뒤에 한번 차크를 볼까요? 오!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근데 원래 하핑 옷이 좀 커가지고 입어도 좀클것 같아요 보기에도 크지 않나요? 네 번째로 소개할 옷은 버닝블루에서 24,500원 주고 산 샤샤 베색 트리드 니트 금장 단추 가디건입니다. 이름이 참 길죠? 하루면 어우 아 마감 처리가 좀 아, 여기 실어 날이 났네요 여기저기 날 나이... 이거 라이터가 필요한데요? 실밥이 약간 예 지금 이거 올 클릴 것 같아. 어 약간 이거 그거네요. 스위스로 <웃음> 네? 저... 저... 시원하겠죠? 이거 뭐예 주머니가 아니었어요. <웃음> 아, 단짜야그데 <웃음> 뭔가 약간 더러질 것 같기도 하고. 이분이 크면. 음. 근데 약간 단추가 금색이어가지고. 그래서 음. 금장 단추 가디건. 그래서 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죠? 어, 네. 다섯 번째로 소개할 옷은 이드후일인에서 9,900원에 구매한 스프라이트 카키색입니다. 해볼까요? 요즘 딱 입을 시기네요. 색감이 정말 이뻐요 이 올리브즈 음. 오우. 오우 와우, 와우. 대환장 파티 났어 이 어? 집히나요? 열심히 뭐 마감차를 <웃음> 제대로 안해주시네요 얼마였죠? 9,900원 아, 뭐 9,900원 딴게 비진떡이죠? 약간 폼퍼듬하게 폼파등 나온 거. 크게 나온 것 같아요 포매도 뭐 되게 크고 샀네요 네네포매볼게요 네. 마지막으로 소개할 옷은 크림치즈마켓에서 9,900원에 구매한 카키색 기본 티입니다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긴 한데 수술복같아요? 음, 수술복 같아요. 수술, 수술 색깔 아닌가요? 초록초록 초록. 음, 어, 나무로 변할 수 있는 나뭇잎이죠? <웃음> 잔디? <웃음> 나뭇잎이죠? 음, 지죠? <웃음> 입니다 어, 실밥 없고요 어, 깔끔하니 깔끔한 입어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네. 첫 번째로 소개할 가방은 옥션에서 21,000원에 구매한 로아드로아 무공화 숄더백입니다 가방 이거 여기 보면 56,000원이라 써있는데 할인을 많이 받았네요 그 무서워요 떨어질 것 같아 <웃음> 수납은 이 조그만한 주머니밖에 없네요 여기 아, 오, 두 주머니, 네. 요통카드 같은 걸 놓고 오, 요통카드는 아, 응. 그냥 그렇게 가방만 대면 응. 됐네요 가방. 그래도 나름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 응, 아주 부드럽고 응. 교재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가방은 에이비글에서 11,900원 주고 산 무지 캠퍼스 에코백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에 6,900원인데 이렇게 두개 사면은 9 0 0원 할인돼서 만천0 0 원이거든요. 음, 그래서 웨트 사셨군요. 이거 뭐죠? 뭐 빨간색 크레파스, 뭐 그런 게 있는데. 아, 복상하네요 멀티슈머 딱딱 안 좋아지겠죠? 새건데. 그래도 각보다 대네 커서 말을 들어요. 수업 진짜 잘 되니까. 맡들고 다닐 거예요. 그러려고 5 9 0 0 원짜리 샀겠죠? 네. 괜찮아요 <웃음> 검정색도 똑같이 이 초록색은 또 뭐죠? 여기 뭐가 되게 잘묻어있 먼지가 들어오지? 되게 잘, 잘 붓게 생긴거죠 봐봐 <웃음> 마지막으로 소개할건 오블링에서 8900원에 구매한 검정색 아이폰 케이스랑 블링블링 케이스에서 6900원에 구매한 강아지 케이스입니다 한번 끼워볼까요? 아잘 아, 맞아요 오 음. 되게 깔끔해 보이네요. 검정색이랑 밑에 이런 것도 있네요. 이렇게 막아주는 거. 약간 매트한 블랙이고 기링도 같이. 한 네, 케이스 끼워볼게요. 뚜껑까지. <웃음> 머리만 열리도록 해서 머머리 강아지. 머머리. 너풀 <웃음> <와, 털> 빠졌어. <웃음> 머리가 편달림이 심하네요, 이 강아지. <웃음> 머리가 고정이 안 돼요. <웃음> 이렇게 열면 되는데 그리고 다시 닫을 때 여기 털 껴요. 이 사이가 여기 손이 <웃음> 껴서 다치질 않아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이템 소개였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.